안녕하세요. 송산면 오피스 전문 송산터벅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입니다. 일부에 이어 동탄 르센텀의 희소성과 특화된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벨기 또는 일본의 중심 도쿄를 가시게 되면 주거보다 업무를 보는 공간이 훨씬 더매가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주거는 단순하게 숙식을 하면서 머무는 공간이지만 업무 공간은 정확하게 매출을 일으키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또한 수도권 중심에 가까운 이 지역의 업무 시설도 그만큼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류센텀의 특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업무와 휴식을 한 공간에서 할수 있는 라이브형 복합 오피스입니다. 앞으로 라이브 오피스에 대한 공급을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 안에 화장실이라든가 샤워부스의 설치가 앞으로는 불가하지만 저희만의 희소성으로 이번에 오피스 시설에다가 설계에 반영해 샤워부스와 화장실 인허가를 획득해 단순한 모습의 사무실이 아닌 희소성 있는 사무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예못 만들어오세요 다 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 화장실, 수납공간, 스타일러, 냉장고 등등 또한 류센텀은 복층으로 되어 있어 일하고, 놀고, 쉬고, 즐기고 다할수 있습니다. 1인 창업기업과 스타트업기업들, 보안유지를 위한 여성기업, 재택기업 등은 이렇게 인테리어가 풀로 되어 있는 것을 선호하실 것입니다. 이제 직원들이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옥상 정원 회의실, 피팅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 비즈니스의 능률을 높여주리라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부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전문 상담사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힐스테이 동탄 르센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송산 터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을 찾아주십시오. 전문 상담사와 연결해 친절하게 현장 임장 및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